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핫팬미팅을 하는 날입니다. 아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진짜 맨날 하고 싶다고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노래를 불렀던 팬미팅을 드디어 하게 되어가지고아 너무 뭔가 운망스럽기도 하고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디가 카메라 잘 나오다. 음.. 우선 처음 팬미팅인 굉장히 어, 좀 뭐라 해야 되지 많이 긴장을 안할줄 알았는데 막상 오니까 좀 긴장이 돼 자리가 가깝기 때문에 정말 정말 가까이서 볼수 있죠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그래서 더 긴장되는 것 거죠 어, 팬 미팅을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무엇보다도 저희 팬분들을 일단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여가지고 일단 그거부터가 너무 설레고. 정말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팬분들. 팬미팅도 너무 좋고 기쁘지만 팬분들의분다는거 그게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팬미팅을 위해서 저희가 각자 공약을 하나 시켰어요.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추첨을 통해서 하, 팀 멤버마다 한 명씩 어, 뭐 팬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지현이는 뭐 암마해주는 거, 공제는 편지 써주기, 제 옆에는 캘리그라미 써주기, 상의는 업어주고, 이런. 죄송해요. 이제 시골 도 맛있는데 <웃음> 유구초밥이랑 토스트. 저는 어부바를 준비했는데 <웃음> 여기가 <웃음> 계단이 좀 많아서 <웃음> 와 정말 정말 이런 은 대단한 형인 <웃음> 것 같아요. 와 정말 일부러 저에 대한 <웃음> 그 어 약간 원안을 이렇게 푸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뭐이 정도야 평소에 저의 체력이라면 은 이거 뭐 어부바로 이렇게 팬분 한고이렇고 가는 것 정도는 하고 나서 면접시퇴 좀힘들어는 정도? 그죠저 암마요 한번 체력 이원래한 해봐요 30초 체력 해보세요 일단 받아보고 제가 여기 게 혀를 이렇게 콕 찔러가지고 사실 저는 이렇게 어, 어깨만 어, 풀어드리지 않아요 어 진짜 괜찮아요? 네. 어, 진짜 잘하네 언제 시원하죠? 어? 어 뭐야 어1 아. 어, 뭐 0점 만점에 90한 뭐 9.5? 뭐 9.5? 0.5? 9 9점 99.5 0.5는 이제 형이 사랑으로 더 쳐야 돼아 오케이 신현아 어, 어, 저... 무대 날아다닐 수도 있어 오늘 얼라이브가 좀 서운할 수도 있는 날인데 왜냐면 아이엠펙트를 시청하러 왔거든요 재밌었어요 제가 그 오자톡 할때 1박 2일 각이라고랬잖아요 저가. 어. 그냥 TV같은데 보면 1박2일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꼭 데뷔하면 가그 나가고 싶었어요. 1박2일 근데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리얼리티 찍는 거 되게 행복하고 항상 1박2일로 찍었으면 좋겠어요. 자고 먹고 찍고 자고 먹고 찍고 자고 먹고 찍고 계속 찍고 또 찍고 가자고. 일단은 저희가 평소에 찍던 언라이브랑은 다르게 굉장히 꽉차 있고요. 뭔가.. 일단 스케일부터 다알겠군 일단. 어, 일단은 스케일부터 굉장히.. 그, 스태프들께서 어, 준비해주시는 것도 너무 알차고 꽉 짧게 스케줄이기 때문에 저희도 막 예상 못하고 스케줄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미있고 이히 온라인으로 어, 어, 네. 보다 한.. 한안 층이 아니라 한두 층, 세층 네.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그런 리얼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이 편들은 조금 짜증이 나지. 네, 재밌있었어요재밌었습니다첫 네. 등장. <웃음> 첫 등장이요. 어, 제가 항상 리얼라이프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첫 장면에는 되게 리얼적인 표정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뭔가 그 상태에 뭔가 정확한 리얼, 리얼한 표정. 정말 진심. 그래서 첫 장면, 원래 방송을 하다 보면은 사실 뭔가 연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첫 장면은 정말 연기가 아니에요.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쌩! <웃음> <웃음> <웃음> 자고 일어나서 제가 얼굴 잘굽잖아요 근데 <웃음> 그날 엄 유독 심하게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 전날에 좀짠걸 많이 먹어고 그래서 그 장면이 지금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되게 인간미 넘치고 뭔가 되게 그렇잖아요. 사람냄새가 좋죠? 괜찮으시 그거잖아. 제가 얼음 그 데시벨 게임을 했었는데 제가 얼음을 씹은 <웃음> <웃음> 얼음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가걸음이었어요. 분명히 가걸음으로 돼있었는데 가걸음이 서로 냉장고에서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지고게 들었는데 이게 한 은팅으로 붙는 거예요. 근데 데시벨이 아시,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진짜 이런 소리만 나도 금방 호흡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고민했던.. 근데 그때 제 표정을 보시면 정말 오, 당황해가지고 약간 광진 아 표정이 나와요. 그 표정을 주목해서 봐주시겠어 봐주시길 바랄게요. 바랄게요. 어네로맨틱해서 바랄게요. 제가 해도 돼요. 그거 상의의 명장면 개인적으로. 해봐야 돼요. 배드민턴이죠. 배드민턴? 네. 근데 그거지 약간 너무 진지하게 해서 재미없지 아 아.. 아니에요. 진지했는데 못했어. 감동이 있어요. 가려줘. 네. 아 거기에 약간 그런 게 있지? 혼자 약간 네. 팀과 네. 나 혼자 어, 어. 대결하면서 팀과 이렇게 갈라지는 게포인트뭐냐면 팀과 갈라지는데도 서로, 서로 응원하고 절대 어. 서로 서로 감싸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아 맞아 맞아. 저는 몇 장면에 하나 생각이 났거든요. 아, 아, 그 아, 거기서 좀비랑 아, 게임을 하는데 좀비가 갑자기 눈을 줘. 아, 아, 좀비가 눈을 뜨면 안 되는데 갑자기 좀비가 눈을. 그 장면 누구예요? 그 그거 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좀비가 눈을 뜨면서 나랑 아이컨틱을 아, 비계 아, 눈을 맞추고. 그래서 거기서 아, 내가 이제 좀비를 보면서 식겁하는 그런 장면이 아, 있어요. 아, 그게 아, 이제 제가 봤을 아, 때이화의 아, 아, 가장 명장면이 아, 아닌가. 가장 웃긴 장면. 그게 엄청난 장면이고 아, 뭐, 거의 뭐 저는 정말 그냥 아, 컨저링 2에 약간 나오던 그런 아, 메소드 연기를 한거 같아요. 아. 진짜 무섭거든요. Yeah, 나왔대. 좀비가 개안 하는 장면 리얼티에서 yeah. <웃음> 어, 어, 어, 명장면을 본다면 yeah, yeah. 그거! Yeah. 그 데시벨 그거 있잖아요 yeah. 이거 yeah. 깍, 어, 깍, 어, 깍 소리 나는 거 yeah. 그건 거 같아요 데시벨 게임이 진짜 재밌었어요 그쵸? Yeah. 그치? 중에 yeah. 깍두기를 좀 yeah. 준비했어 oh. 데시벨 게임 <웃음> 깍두기로다가 oh. 그 멤버들이랑 대결하는 그게 있었는데 제가 원래 멤버들하고 달리기 대결을 하는 거데 이제 밖에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그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물구나무 올에 서기를 했었는데 아 생각보다 멤버들이 그경을잘사더라고요 그래서 어 슈퍼 한다을어 여름이잖아요. 여름에는 시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한 화가 두 화가 있습니다. 이 화랑 삼화가 약간 여름을 위한. 여름에 시원해지기 위한 그런 화인 것 같아요 그 화를 보면은 하... 결과가 어떻든 어떤 결과물이든 간에 일단 시원해지긴 하실 거예요 되게 제일 마음에 드는 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은근 이 화가 마음에 들어요 1화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1화는 그냥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약간 이 화가 은근 뭔가 그냥 좀 보는 사람 입장인데 그리고 좀 은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화가 그저희 그.. 말씀하시는 거야 sure 거 o go. Some of t h 이 game tourism, semi-score, you know, you are a man, semi-score, you a 을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 s 화에는 e 지한 u 이 되게 명 man, semi-score, you are a m a 요 그래서 재밌을 것 r e you are a m a 아그래도 뭔가 이화 네, 때 저희가 2화. 뭐죠? 아 이화 때. 뭔가 되게 이화가 되게 쇼킹했죠. 이화를 <웃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저희가 정말 짜증이 많이 났어요. <웃음> 화가 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화가 뭔가 볼거리도 가득 차고 꽉찬리얼리티이 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웃음> 저희도 아직 안 봐서 모르는데 그게 아마 가장 큰. <웃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화가좀 재밌지 않나요? 화가좀 스케일이 컸어요. 저희가 외국으로 갔기 때문에 <웃음> 저희가 재밌었던 거 찍을 때 재밌었던 건 2화고 어, 어, 어,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재밌을 거니까 2화는 3화고 3화는 약간 아좀아 너무 재밌어서 소름이 약간 좀아 그렇죠. <웃음> 알라이브! 알라이브! 아 팬분들은 뭔가 무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다른 무대 올라갈 때 뭔가 좀긴장한는 거로 불담되데 팬들과 만날 때 조금 설레는 게 커요. 그치. 빨리 음. 그리고 되게 궁금 마음이 편하다. 맞아. 맞아. 근데 팬들이 되게 마음이 편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안 나면? 맞아요. 많이 편해. <웃음> 더 하고 싶은데 맞아요. 맞아요. 예. 앞으로는 한 5시간 잡아가지고 맞아 음. 그 많은 건다다 하고, 하고 싶죠. 한분한분다 손잡아드리고도 싶고 <웃음> 맞아, 맞아. 오랜만에 봤는데 여전하시더라고요 얼굴도 그대로고 아더 이뻐졌어 사실 그래서 나 오늘 더 설렜어 우리 팬들은 약간 얼부심 있는 거 이쁘니까 너는 이뻐 다들 내가 너네 이뻐하면 다들 이렇게 보면서 아, 이랬을 거야 그치만 진짜 이뻐요 우리 얼부팬들 잘 돌아가고 우리 또 만나요 곧 음방에서 재밌었어.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 고맙습니다.